서예학원을 가면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킬까요? 이런 거 은근히 궁금하시죠? 제 경험을 토대로 모아 모아 보립니다맨 먼저 하는 것은 수강료부터 냅니다 당연하죠 서예 수강료는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처음 배울 때에는 1988년도였고 안양에서였는데 수강료는 월 7만원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30면이 넘는 걸 생각하면 참 안올랐죠 그건 횟수에도 관계가 있고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작품을 들어간 사람들은 고급 과정이고 또입시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강대, 대전대, 개명대, 경기대 등의 서약과가 있어요 저도 20여 년간 서약을 하다가 지금은 통신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초급반의 경우 10만원 합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수강료를 냈다는 것은 선생님을 내 서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뜻이며 선생님은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기에 그 의미가 가렵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이 시작되겠죠? 서예 도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일전에 문방사후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좀더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로 첫 수강료 납입할 때 도구비도 같이 내게 됩니다. 화선지는 100장을 한 년이라고 하는데 2분의 1 절지가 한 100장에 만원 10, 10, 10 정도. 붓은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먹은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뭐 7,000원 그정도는 한데 매월 했습니다. 서진도 뭐 근사한 것들이 많지만 초보자 때는 천 원이나 뭐 2천 원 정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으로 충분하죠. 벼루는 보통 서예 학원에 있는 것을 씁니다. 도구비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경우라면 따로 구입을 하셔야겠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학원에서 다량 구입해둔 것을 사서 쓰시는 것이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인사동 필방을 섭렵하며 도구를 고르기도 하는데 이때 나만의 도구를 갖춰나가는 기쁨이 꽤 쏠쏠합니다. 자 도구 준비가 끝나면 먹 가는 법부터 배웁니다. 주로 서탕마다 이런 녹색이나 파란색 서에 깔판이 깔려있고, 플라스틱 물주전자가 놓여있을 거예요. 저는 대신 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물을 벼루에 붓고, 많이 붓지 않습니다. 조금 붓고, 막을 까서 수직을 잡고, 네, 갑니다. 이때 먹물이 튀기지 않게 하는 비법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잘 들어 두셔야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먹물은 한번 염색이 되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저도 멀끔한 엄마다 먹물을 발라놔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답니다 이 도구를 처음 받으면 특히 붓을 처음 받으면 길이는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풀어서 써야 돼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물로 씻어서 먹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나서 쓰는 것인데 어,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유튜버 분 중에 건강한 맹자치라는 분이 서예를 독학으로 해보시려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먹물을 묻힌 거죠 그러면 아주 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푸는 방법 이 풀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신작신하게 우선 속에 있는 풀기를 풀어주고 그렇다고 또 바로 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물로 빨아줘야 돼요 이털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게 만들어 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털로 만듭니다 속에는 힘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탁 틀었다가 돌아오는 힘이 있어야 좋은 붓입니다 눕혔는데 요렇게 그대로 있다 그거는 안 좋은 붓또 인조모들이 많이 그렇죠 붓을 빠는 거 이렇게 애기머리 다듬어 주듯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거칠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살짝 비누칠 해서 다시 한번 이 상태로 나중에 물좀 빼고 다쓴 연습지 에다 올려놓으면 물이 빠집니다. 신속하게 저절로 빠져요. 그리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는 기본핵 연습입니다. 이때 여입과 중봉 3절을 익히겠지요. 옆으로 긋기만 하루, 내려긋기 하루, 별 만들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모든 기본역을 연습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꺾기를 배우면 어, 이건 면바꾸기라고도 하죠 기역과 리은 그리고 계단지역을 맛보게 되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가르칠 적에는 점찍기 옆으로 긋기 내려긋기 이게 바로 천지인을 뜻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저는 지도를 합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올렸었죠 링크를 따로 올리진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은 이 채널 초기 영상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화질이나 편집은 구립니다 이해 주시고요 조만간 깔끔하고 정돈된 편집으로 다시 제작해 볼 테니 제대로 알고 서열를 하실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이 끝나면 한글 고체라고 하는 판본체를 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판본체인데 아주 담백하죠? 네, 이런 식의 궁체가 아니라 판본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본체를 쓰면 획이 아주 튼튼해져요. 판본체는 그 자체도 훌륭한 글씨체이지만 기본 연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고딕체 등의 폰트에 결정적 영향을 준 서체죠. 판본체라고 하여 꼭훈민정음 목판본체처럼 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개성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법첩, 즉 책을 보고 쓰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체본을 보고 따라 쓰는 그 단계를 거치고 기본기를 어느 정도 쌓은 이후에 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 법첩을 받았을 때그 설렘이 또 장난이 아니죠 한 번째 교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훈민정은 목판본이 들어간 그것이 기본 뿌리니까 이꼭 겪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직장을 마치고 서예학원을 가면 7시 반경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벼루 하나에 물을 따르고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죠. 먹을 가는 시간 동안 저는 온갖 세상사를 쉴수 있었습니다. 그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동작 속에는 그런 힘이 있는가 봐요. 먹이 갈아지면 전날에 받았던 체본이 있겠죠? 그걸 보고 연습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흘끗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더 써야 할것 같으면 지나가고, 넘어갈만 하다 싶으면 다음 체본을 해 주십니다 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당일 체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더 연습할 뿐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치도 않았죠 체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세가 아주 공손하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놈한 자세로 그냥 대충 쓰셔도 그놈해 보여요 이렇게 쓰십니다 한 손은 종이를 살짝 지지해 주죠. 이렇게 이제 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서탁이라게 있고 아무래도 선생님은 주로 연세가 더 있으시죠. 저는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죠. 선생님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딱 단전에 두 손을 견건히 모으고 이렇게 지켜봤던 겁니다. 체본을 받고 나서는 고교숙의 감사를 표하고 이제 연습에 또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체본그 잔상이 지워지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쓰다보면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실 겁니다. 첨삭. 요즘 잘안 쓰는 말인데 더할 첨 뺄싹 깎을싹 어떤 글씨가 있는데 막 그냥 기억자를 썼어요. 이렇게 쓰면 어, 요거는 이렇게 써야죠. 이런 게 첨삭이에요. 바로. 요 굵기가 좀더 굵어져야죠. 이렇게 첨삭이에요. 그럼 어, 틀린 걸 알아채게 되죠 그리고 계속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씨를 보는 것이 큰 훈련이에요 이때 바닥이 아닌 벽에 한번 이렇게 붙여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카치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되죠 아니 딱풀 저는 서해학원 운영할 때 학생들 글씨나 제 글씨를 벽에 쭉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집에서라도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바닥에 놓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걸어놓고 선생님이 참사하면서 해 주셨던 말들을 되짚어보면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겠죠 오호... 먼저 <웃음>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실도 밤이면 문을 닫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9시 반에 문을 닫았죠 그러니 쓸 시간은 먹뭐 깔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너무 짧죠 아쉬움이 컸습니다 먹뭐 깔아서 좀 쓰려다보면 정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서예는 서실에서만 해야 하는가? 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도 도구를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벼루 먹붓 준비해 놓고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느끼지만 서열하는 것이 학원에서 몇 시간 한다고 충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조금 깊어지고 흥미가 굳은 뒤에는 집에서도 언제든 눈뜨면 쓸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임서 즉 법척과 체본을 보면서 무수히 써보는 그 얘기를 했었죠 임서.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법첩과 체본을 보면서 쓰는 겁니다. 반반씩. 무수히 써봐야 되죠.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체본을 받고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보자일 때부터 임사를 많이 해두는 것이 나중에 갈수록 천양지차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임사를 많이 안한 사람은 글씨가 이렇게 발전해요. 임사를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임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서예학원 서실을 다니면서 일어나는 루틴이 어떤 것이냐면 은 체본받고 쓰고 첨삭받고 쓰고 잘 쓰면 또 체본받고 쓰고 첨삭받고 쓰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재밌을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저에기는 황홀한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쓰고 쓰고 쓰다가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작품을 고르고 작품채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때로는 고되기도할수 있죠 왜냐면 마음대로 안 써질 때 심리적으로 고되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창조의 기쁨은 아, 이거는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자의 그 기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서해학원 문을 두드렸던 순간부터 직접 서해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교류했던 순간들을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저는 서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자율반 타이반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낯뜨거운 실력이었지만 덕분에 큰 폭으로 훅훅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가르치며 성장하는 거죠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흑역사마저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네요 서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심자분들 그리고 서예를 업이나 취미로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남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